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14개 10개 있기 때문에 이거다 씁니다 자 일단은 공법 먼저 갈게요 렛츠고 렛츠고 사이타 오버아파지 뭐 역시 자 그지 깽깽이 나왔죠 자, 멘즈, 에스테면 깽깽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제 10회 갑니다. 렛츠고, 10회. 10회. 자, 건너뛰기로 보니다 건너뛰기 렛츠고. 어, 아씨, 반네이기 아, 다시어 아씨. 아, 극혐띠인데? 아, 아, 그, 아씨. 야, 오늘, 야, 이 느낌 안 좋은데? 아, 씨, 똥판티. 아, 씨. 아, 씨,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씨. 아, 씨. 아.. 다시마가 나왔어 자 일단 요거 묻어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열몇개 있었니? 다시 뽑기 갈 건데 잠깐만 이거 이벤트에서 지금 몇번 했는지 좀 봐보자 뽑기 시작 이거 뽑기 되네 동제조각? 6개? 씨, 나오겠냐? 소환특권, 현재 17번 17, 18, 19 자, 19까지 돌리자 몇개 있니? 자, 6개 일단은 더 살게요 20회는 돌려줘야지 크레이지 댕폰맨 해야지. 자, 요거는 사야 됐어. 이거는 사는 게 맞아. 자, 갑니다. 20회 가요. 자, 강자 소환 20회. 처음에는 건너뛰기 가고 두 번째는 사이타마 원펀치로 갑니다. 렛츠 고. 처음에는 원펀치 가고 다음엔 사이타마 왕판지로 뭐 와요. 자, 지금은 건너뛰기. 렛츠고, 건너뛰기.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다. 오, 진우스 박사 아니야? 오! 오이오 여기 진우스 박사 나왔네? 오, 진우스 박사가 나왔어요. 오호. 오호. 오호. 오호.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씨! 뭐야! 됐고, 우선 힘을 집중해서 눈앞에 적을 상대하자.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야, 이거 뭐야, 미쳤어! 야, 씨! 야, 씨, 이거 뭐야! 와, 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 탱크톱이야, 근데. 아, 씨. 아, 톱이 이상하다. 이러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탱크똥 나와버리네. 아, 씨. 아, 씨.